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골반 음싸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소리는 크게 내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껏 골반을 열심히 훈련을 했다면 이 오른손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과연 이 오른손은 골반이 회전할 때 도와줘야 되느냐? 방해를 해야 되느냐? 음? 당연히 도와주는 거지. 그런데 답은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뉴스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요, 13승을 했고 그리고 첫 홈런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선수들을 보면 우리가 공 던지기 할때쫙 보면 야구 선수들은 어깨가 완전히 막 아, 저는 막 이럴 때막 쥐가 막 날려그래. 근데 뒤에 있죠? 뒤에 있는 상태에서 팍 들어와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 뒤에 있는 선 이런 자세를 딱 처음에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펴서 던진대요. 근데 완전 뒤에 있는 상태에서 완전 몸은 가 있고 그 다음에 던져줘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몸이 우리는 보통 공을 던질 때 상식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스포츠에서는 비상식이거나 또는 비효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질 때, 최대한 몸과 팔이 이격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텐션을 이용해서 싹 던져지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볼링도 착착착 하면서 쫙 하면 완전히 몸하고 이 팔하고 쭉텐 상태에서 확 던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을 생각을 해서 골프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백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백스윙을 들어도 되지만 뭐 이쯤 옆으로 왔다. 그러면 이병호프가 골반을 돌리라고 했는데 우싸 했는데 이때 오른손으로 제가 보통 타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타격을 하는 그 방향이 내가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 몸이 골반이 도는데 최대한 안 가, 안 가, 안가 하다가 나중에 끌려가야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는 이 손은 최대한 골반이 끌고 가는데 안 가려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텀이 나와요. 여러분들 레슨 받을 때 끌고 내려와라, 끌고 내려와라, 끌고 내려와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런데 끌고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의 백스윙 때쭉 만들었던 이 공간, 골반과 손의 위치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반이 쭉 돌아주면서 같이 들어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끌고 와라 그러면 몸이 딱 멈추면서 손을 좁힙니다. 그러면 어, 너무나 나는 잘 끌고 오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이 공간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온갖 미스샷이 나는 거예요. 뭐 뽕샷도 나고 뒷땅도 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 왼손을 일단 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 투수수, 투수 이렇게 해서 와인드업을 하죠. 와인드업을 하면서 쫙 몸이 뒤로 가죠. 뒤로 갈때 어깨가 완전히 뒤로 빠져있는 형태의 몸 가고 마지막에 어깨 나가면서 던지는 이러한 자세. 참, 폼은 좋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백스윙을 갔어요. 백스윙을 쭉간 상태에서 골반이 쭉 갔을 때 우리 왼손을 일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왼손 없다고 생각하고, 골반이 쭉 갔을 때 가는 거에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와주는 게 아니라 오른손의 역할은 최대한 여기에서 안 오려고 버텨야 돼요. 안 오려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버티다가 사람이 뭐 한도 끝도 없이 버티고 늘어날 순 없잖아요. 그때 최대한 뭔가 딱 걸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형태의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야, 이병옥답지 않게 굉장히 어렵게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게더 핵심이에요. 스윙을 할때 공을 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려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게 사실은 훨씬 더큰 메시지입니다. 이해 되세요? 다시. 보면 몸은 가만히 있고 최초에 있던 공간이 좁혀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착 이렇게 있으면 이 공간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쭉 유지가 돼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확 좁혀지면서 몸이 웅크러드는 그러한 게 미스 샷을 유발하고 예측하지 않은 샷 결과를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윙을 할때 우리가 저쪽 골반을 하죠. 저쪽 골반인데 최대한 이 상태에서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팔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골반이 할때 최대한 뒤로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그 느낌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세게 안 쳐요. 이 상태에서 으쌰 으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살짝 드냐면 여기에서 한번 쑥 한번 쑥 멀어지는 느낌이 싹 듭니다. 여기서 지금 팔은 사실은 어찌 보면 내가 출발하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더 좋아요. 팔은 오른손 특히 팔이나 오른손은 다운 스윙이 시작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어! 이렇게 끌려가는, 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느낌으로 출발할 때가 훨씬 좋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젖혀놓고 골반이 들어가, 서딱 백스윙 갔잖아요. 가면, 지금은 이제 좀 간편한 스윙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쫙 가려고 이런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골반에 의한 힘을 쓰는 거지만, 얘는 어쩔 수 없이, 오!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이 되죠. 저는 그러니까, 막 때린다고 생각을 한게 아니라, 거의, 멀어진 상태에서 훅 들어오는, 멀어진 상태에서 훅 들어오는, 이러한 느낌으로, 지금 샷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보면. 음. 근데, 여기서 그게 있어요. 야, 아무리 봐도 이병욱이 너 보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 너 열심히 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 유연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어깨 회전근이라든지 여기 뭐 견갑골 쪽에 있는 이, 이 근육이 저는 유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어, 운전할 때도 가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조수석이 있잖아요 조수석 있으면 그 의자 뒤쪽에다가 이렇게 팔을 딱 걸고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이렇게 늘리는 그런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제 아내가 그래요 아 어깨가 많이 뻐근하냐 뭉친 거아냐야어 그렇다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운전석이 창가 쪽에다 뒷자리에다가 대고 기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시원하다는 건 이미 제 어깨가 경직되고 뭉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어깨 운동, 하나, 둘, 팔다 뻗은 거예요. 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 선수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볼 스피드를 일단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공 던지다 보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나는 공이 안 나갈까? 여기 스윙이안 나가지. 그런데 그 선수들은 여기에서 던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백스윙도 똑같아요. 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선수들은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태생이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높이 들어서 승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다운 스윙의 맥락에서 승부를 해야지 이 구간에서 승부를 봐야지 이 구간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샷을 할때 백스윙을 들고 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은 오른손 뭉치,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뒤쪽까지 있으니까 오른손 뭉치라고 할게요. 오른손 뭉치는 최대한 안가려고 저항을 줘야 된다. 최대한 저항을 줘야 된다. 가면 이렇게. 그러면 저는 지금 상당히 버틴다고 버텼거든요. 힘이 완전히 다르게 쓰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가고, 어허. 자, 봅니다. 살살, 살살 쳐볼게요. 백스윙 갔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얘는 안 오려고 막 버틴 거예요. 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안 오려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막, 빡빡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오려고 버티는 거예요. 안 오려고 버팁니다. 다시. 오케이. 하유, 아무리 봐도 그게 느낌이 안 나온다, 그죠? 어깨가 너무 유연하지 않으니까 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트를 할때 느낌적으로 제 스윙에서는 그렇게 탁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순간 한 5cm, 3에서 5cm 정도가 싹 벌어지는, 싹 벌어지는 이런 느낌일 때 여러분들이 골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수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쭉 뒤로 갔죠? 뒤로 간 상태에서 이격. 이격 여기에서 딱 갔을 때 와주는 게 아니라 최대 안 올려고 최대 안 올려고 최대 안 올려고 그때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또안 올려다 보면 손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이러면 이건 완전 재앙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골반을 빠르게 쓰려면 손을 어떤 식으로 써줘야 되냐면 요렇게 이렇게 빨리 닫아줘야지 이렇게 끌려간다고. 에? 이렇게 딱끌려가다 헥! 뒤집어지면 완전 뒤집어져요. 그래서 보통 골반을 빨리 쓰는 분들이 슬라이스가 많은 이유가 본인은 빨리 돌아서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헥! 하면서 뒤집어지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촥! 버틸려고. 버틸려고 이렇게 돌려서 버틸려고 꼭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른손까지 컨비네이션 연결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저처하고 최대한 이격. 이런 식으로 이격.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어아난이 정도면 음예이 이 정도로 어,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사실은 이제 골반까지 오니까 어, 우리 구독자분 중에 와 이거 진도가 올해 이번 어, 학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군요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요? 빨라야지 그렇죠? 음. 궁금한 거 있으면 pgalee gmail.com으로 영상 보내주세요. 질문은 영상 아래에 달아주시고요. 제가 채택해서 어 레슨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